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너가 나 때렸냐? 너가 나 때렸. 너가 나 때렸냐고? 응. 어, 릉다야. 어, 안녕. 안녕 안녕. 나 부른다. 부른다. <웃음> 릉다야 오늘 우리가 응. 엄청난 걸 지었잖아. 로즈. 음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둘이 만든 허기워기. 탈출맵입니다. 자위 음 1층 파란색은 우리 릉다가 만들었고요. 저기 위에 핑크 허기워기 탈출맵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릉더야, 어? 우리 누가 더잘 지었는지 시청자분들이 투표해 줄 거야. 음, 음. 저번에 근데 내가 <웃음> 이긴 것 같은데. 어저저 저, 저거 저 집? 음, 음, 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자 1층은. 이제, 릉가가 지었고요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릉가 이거 이빨 되게 잘지웠네 그렇지. 신경 써서 지었지. 어, 허기 릉가한테 잡아먹힌다. 어, 릉가야, 어, 나 잡아먹히고 있어. 어, 나빨려 들어간다. <웃음> 어, 옆에다 릉가야, <웃음> 어, 릉 이거 허기 허기가 침을 리나봐 어왜뭐가 어, 떨어지는데? 어 침침 우리를 맛볼 생각에 군침이 어... 군침이 도는 거지. 군침이 싹 도노? 어 여기 문이 있다. 뭐야? 응? 근데 좀잘 지웠네. 내가 신경 써서 지었다고첫 어, 번째 념에은잘 생겼다. <웃음> 이게 뭐야? 야 이게 허기 허기랑 응? 무슨 상관인데? 허기 허기 도익 인면 유튜브 볼수 있잖아. 아니. 아, O, X, 이건 당연히! 이건 당연히! O지! 오. 야, 이거 아, 그렇지.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닌가? 정답! 오, 오 역시 정답! 정답! 야, 오! 정답. 오! 오! <웃음> 안 돼! 이게 허기럭이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웃음> 자, 여기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든 우리. 거야, 이거? 우리 이제 허기워기가 사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설마 버려진 공장? 어? 야 버려진 공장 이 똑같이 생겼어. 블루 허기워기 탈출 맵 제작 구름다. 어? 반갑다. 나는 허기워기 카메 컵도 없이 이곳에서 찾아왔다니뭐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탈출하려면 내가 만든 점프맵을 깨야 해. 그럼 점프맵 열심히 깨봐. 수고. 야, 지금 이거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 열쇠 되나? 이거 열쇠. 어, 여기 열쇠. <웃음> 잘 만들었는데. 오케이 어쨌든 릉다가 만든 점프야 한번 깨봐야겠다. 어려워가지고 못 깰걸?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어. 어? 잘못 만든 이렇게 거 아니냐? 잘못 만든 거? 아니, 어?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어? 쉽게, <웃음> <이렇게> 쉽게 깨다니. <웃음> 어. 야, 야 본인이 <웃음> 못 깨는데? 어. 야. 어! 올라가고 있어. 연민아 기다려. 어. <웃음> 자기가 어. 만들어 놓고 못 깨네 쿤 어. 여기까지 올라가니 점프앱이 너무 쉬웠던 것 같군 오! 오 어. 오기 네. 어기, 오기잖아 오기 어기, 오기다 오 어. 그럼 이번엔 너희들이 협동심을 테스트해보도록 하지 오 여, 협동심? 자 자기 이름이 걸린 문으로 들어가 잉여맨 구름다어 내가 오케이. 오른쪽이구나 어 내가 들어가요 면아 어. 왼쪽 어 이거 어떻게 어. 가 어, 아, 내가 여기 발판을 밟아줘야 되네. 어, 그래? 밟아줘, 밟아줘. 어, 룬달 밟아줘. 어, 어. 밟아줘. 어. 어... 음, 음, 음, 왜, 왜안 밟아? <웃음> 어, 어, 밟아줄게. 음.. 밟아, 어, 어, 잘, 안 밟아줘. 어, 밟아... 올라 <웃음> 어, 어, 아, 야, 뭐야, 점프가... <웃음> 어, 뭐야, 점프! 점프가 안 되는데? 얍! 얍! 응, 안 돼. 아, 아, 아. <웃음> 간다. 훅! <웃음> 맞지? 오, 어, 여매나 밟고 있어? 어! 어? 아, 아! <웃음> 아 너도 내려왔잖아. <웃음> 아. 너도 막혀있니? 넌안오 막... 아니, 난 뚫려있지. 어, 어 갈게. 오케이. 아. 자, 됐다. 오케이. 뭐야,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 아픈 혼자서만 갈수 있는 길? 어? 혼자만 갈수 있다는데? 어? 내가 가야지. 어? 안돼, 어메 나가. 아! 넌못 오지롱. 그래,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어? 모도네, 모도네, 모도네, 야고르지롱난 네. 평생 허기호기랑 살아라. 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어? 사실, 저기가 길. 이 <웃음> 야! 여기가 길 아니었어? 아, <웃음> 완전 연기쟁이네, 연기쟁이? 음. 아, 속았다. 그럼 여기 선인장에 찔려 죽어야 돼, 나? 어, 그렇지. 아, 하하하. <웃음> A few moments later. 여멘, 내가 열어줄게. 일로와. 에 어, 문 열어줄 수 있구나. 어, 뭐어 오케이. 뭐 열어줄 수 있지. 음. 내 네, 점프웹을 다 깨다니, 분하다. 아, 어, 잘 만들었네. 허기호기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 핑크색 구간부터는 내가 만든. 허기호기 탈출... 여친. 탈출맵이야 핑크 허기허기가 살고 있는 곳이지 오. 핑크 허기허기 탈출 맵 제작인요 맵 나는 핑크 허기허기 야, 저기 어, 핑크 허기허기 쳐다보고 있어 어? 어. <웃음> 그, 여기잖아 <웃음>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지? 내 마음을 오케이. 전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난그 남자를 몰래 지켜본다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 줄수 있을까? 무서운 핑크 어기를 피해 집으로 가라 아무래도 블루 어기어기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치? 아 야, 여자친구잖아 여친자 어? 이곳을 에이, 탈출하기 위해선 열쇠를 찾아라 어? 오. 어? 열쇠를? 응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여기 잠자 안에 있나? 여기에 블루 어기어기가 있어 오, 어? 움직여 어, 블루 어기 여기 가 밀리잖아 어, 밀리네 뭐? 어쨌든 한번 플레이해봐 열쇠 찾아봐 어어한번 내가 찾아볼게 엄메나 음,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 어? 한번 찾아보도록 해. 여기 밑에 뭐가 보이는 <웃음> 것 같은데. 어어 <웃음> 어? 어? 벌써 찾았다? 어, 어 뭐지? <웃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느꼈네. <웃음> 아, 음. <늙혔네>. 어? 여메나어 <웃음> 버튼이 안 먹어. 무거... 아 먹었어. 먹었나? 먹었네. 어 먹었네. 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다. 그렇지? 이거 읽어봐. 어? 항상 시켜보고 있어. 어 여기. 오아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 핑크 어기어기가 블루 어기어기를 몰래 지켜보고 있나봐 그렇지 아, 뒤에서 아. 맨날 이렇게 좋아하고 있네 몰래 음. 자 그러면 여기 길은 뭐 뭘까 내가 만들었지만 음.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안에도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웃음>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 어어어꿍어 이, 아, 이쪽이 길인 것 같네 이쪽이 길일 수도 음. 있잖아 어 가볼게 어? 어? 어때? 거기는? 어, 옆에, 옆에 나어좀 어, 나가고 싶은데 문좀 열어줄 수 있어? 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자 가자 오케이 찾았잖아 오케이, 열쇠 그치? 아아 아. 다음 단계로 가려면 열쇠를 찾으세요 오케이 능당아 플레이해봐 오케이, 해봐.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라 쳐 있어? 어?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녀석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나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어쩌면 좋지? 오, 아무래도 블루어기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또 생겼나봐. 똑같이 생겼는데. 와, 어,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오. 가자, 가자, 가자. 오. 좁은 어? 점프맵. 점프맵이잖아? 여멘, 내가, 내 실력, 어? 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 먼저 보여줘봐. 어, 어 보여줘봐. 한번 보여줄게. 어, 여멘, 한번 어, 보여줄게. 음? 아이, 쉽지, 이런 건, 에잇, 에잇, 어? 여멘아, 너무 쉬운 거 아니니? 음. 아니, 근데. 아, 아차, 아차! 아차! 응, 안, 아.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려줘, 어, 살려줘, 여멘아! 능단은 잘난 척을, 잘난 척을 했어어 오? 어 잠깐만 여기 만안경하고 일기장이 있어 이거 만안경 봐봐 만안경 있어 이거 만안경 네가 챙겨 만안경? 응 챙겨 야, 읽어볼게 어. 여기서 항상 너를 훔쳐보곤 했어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넌 나의 모습을 사랑해 줄수 있을까? 어, 핑크 허기, 허기가 몰래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봐 이 만안경으로 저기가 블루 허기허기 집이구나 그런가봐 한번 훔쳐봐봐 너도 훔쳐봐 어? 뭐좀 어, 보여? 어? 어? 뭐, 뭔가 많이 보이는데? 내가.. 어? 어 내가, 내가 한번 봐볼게. 어.. 어.. 어.. 이걸로.. 이걸로 훔쳐봤다는 거잖아. 오와야 어. 어, 진짜 잘, 잘 보여. 잘 보여. 근데.. 근데 블루허기허기가 아니라 우리 집 같은데? 어? <웃음> 잠깐만 네 얼굴도 볼게. 내가 여드름 있는지 없는지 볼게. 어어어 어, 어, 어, 봐줘. 와 진짜.. 깨끗해? 못, 아 진짜 못생겼다. 아 안돼.. 뭐야? 그집 같은데? 이게 구름다의 집이래. 어? <웃음> 왜 우리 집에 옷기는 거야? <웃음> 야, 야, 그러면 훔쳐보고 있다는 게 니네 집이래 했다고? 어? 뭐야? 오, 뭐이 써있어? 어기어기를 피해 도망쳤다. 해피엔딩 상품은 상자 안에 있대. 안에? 오, 오, 오, 오! 어기어기의 진실? <웃음> 볼까? 난 핑크 어기어기. 어기. 그래 맞아. 난 인간 구름들을 사랑하고 있어. <웃음> 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으론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몰래 짝사랑하기로 했는데 몰래 만원경으로 른다의 집도 지켜보고 하지만 파란색 허기허기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더군 난 질투가 났어 그래서 파란 허기허기를 죽이고 너에게 고박,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들었지 네가 나를 안 좋아해도 좋아 평생 여기 감옥에 너를 가두고 내가 마음껏 사랑해줄테니까 능다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나안 좋아해? 그럼 평생 여기까지. 핑계맨. 자, 이런 식으로 핑크 허기 허기가 파란 허기 허기를 죽인 거야. 어... 죽이고서 혼자 남은 거지. 그리고 너를 가뒀어. 파란 녹기올기 피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 촛불도 하트였어. 오 <웃음> <웃음> 너를 좋아 너를 좋아하는 마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 핑크 어기어기가 어 너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탈취벨을 만들어 봤어 농대가 설마 너도 나를 나를 만원 경우로 어.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웃음> 어 지켰나 <웃음> 이게 잘한 것 같았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파란 어기어기 어기 탈출 맵 그리고 핑크 어기어기 어기 어기 어... 어, 탈출 맵 누가 더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